안녕하십니까? 버르네카입니다. 오늘의 새 문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가는 대로 그대로 두세요. 어떤 가수의 노래가 떠오르시나요? 지나간 일을 by gone's라고 합니다. 이때 항상 s를 붙여 주시고요. by gone's, let by gone's. 그렇게 해 두세요. 지나간 일을 두세요. be by gone's, let by gone's, be by gone's. let by gone's be by gone's, let by gone's be by gone's. 다음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스펙이 좋다는 말을 저희가 많이 쓰죠. 스펙이 좋다. he has a good speculation. No. He has a good track record. Track record. 여태까지 쭉 이어져 온 타임라인. good 그 track에 대한 기록들이 좋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발음을 할때 이때 record가 아니고 record. 명사 앞에다가 강세를 찍어 주시죠. He has a good track record.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할때 그냥 해 버려라는 말을 많이가 쓰죠, 저희가. Strike 하십죠.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두세요 맞습니다 let bygones be bygones 에스 꼭 붙여주시고 두 번째 그는 스펙이 좋아요 he has a good track record 마지막 쇳불도 당김에 빼세요 하는 김에 하세요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Very good 오늘도 오늘의 세 문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